욕실에 샤워 용품들이 지저분하게 정리되지 않는다거나 샤워기 호스나 샤워 기둥이 물때나 부식으로 더러워졌지만 셀프 시공이 힘드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여러분하고 와디즈 펀딩 제품 샤워 캐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샤워를 할때 수납이라든지 설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이름의 샤워캐리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가장 큰 도움은 설치를 할때 드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드릴질을 할때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일단 드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이 막 돌아갈 때좀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또 처음 초보인데 셀프인테리어 하는데 막 드릴질까지 해야되면 되게 상당한 부담도 있고 또 없으면 이걸 사야되나? 한번 쓰려고 이걸 사나? 라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는데 요 샤워캡이라는 제품은 본드로 그냥 샤워 기둥을 부착시킬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좀더 정교하게 더 단단하게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사를 이용해서 얘를 고정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드릴이 너무 무섭다, 드릴이 없다 아니면 우리 집이 뭐 전세나 월세여서 못을 할수 없다, 못질을 할수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샤워캐디 제품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기존의 호수줄이고요 얘는 샤워캐디 호수줄이에요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데 기존의 호수줄은 부분부분 이렇게 부분 갈라져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물때라든지 비누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오래 되면 이렇게 색도 벗겨지고 부식이 되는데 이 샤워캐디 호스줄은 통으로 되어있어요. 주름관 사이에 끼는 물때나 부식 걱정이 없어요. 그냥 위생적으로 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가 묻었다. 그러면 이렇게 쓱 닦아 내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소재가 뭘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게 PVC 소재래요 접히거나 찢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꼬이지도 않아요 꼬임 걱정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꼬임 걱정도 없어서 엄청 편하게 쓸수 있어요 요거가 KC 인증을 받았느냐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믿고 사용하실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샤워헤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앞부분을 보면 친환경 실리콘 재질이에요. 이렇게 직접 만져보면 친환경 실리콘 재질이라서 물때나 이물질이 끼면 그냥 닦아주면 새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물줄기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단, 2단, 3단, 뭐 1단, 2단, 3단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사용하다 내가 물을 멈추고 싶다 그럼 얘를 탁 해주면 온오프 기능이 돼서 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아랫부분은 전세계 표준 규격이라서 어떤 욕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요게 샤워 기둥이에요. 안에가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ABS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튼튼하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물때도 끼지 않아요. 얘도 그냥 쑥쑥쑥쑥 닦아주면 새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끼워놨는데 요 후크를 빼볼게요. 요렇게 빼고 내가 원하는 위치, 여기면 여기, 여기에도, 여기에도 또 여기에도 내마음대로막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면 거울도 부착이 되고 이 거울은 심지어 360도 돌아가요. 물론 설치를 하면 벽이 있기 때문에 360도 돌아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납 트레이인데 바닥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트레이 하나, 트레이 두개 모두 다 바닥에 뚫려있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의에 설치 방법은요 설치할 때 얘를 풀고 새로 설치할 제품을 끼워서 설치를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 화장실이 아닌 베란다에다가 얘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저희 집 베란다 화단인데 화단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런데 수도를 보시면 이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보이시죠 얘를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요 몽키 스패너로 요 나사를 풀러서 줄을 교체를 해주고요 혹시 본드로 고정하지 않고 더 튼튼하게 나사를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사용하시고 얘를 고정할 때는 됐스. 위아래 뚜껑을 닫아서 마감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샤워기 설치가 완성이 되었어요. 깔끔하죠? 화이트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와이드하게 안 잡혀서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여드리는데 위에는 거울, 후크, 수납장, 수납장 그리고 후크, 후크, 밑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샤워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걸어놔도 돼요. 요렇게 걸어도 되고, 요렇게 걸어도 되고. 오. 요렇게 발사가 되고, 옆으로 돌리면, 헉! 완전 센, 센 물줄기. 좀 넓게, 더 부드럽게. 이건 중간. 1, 2, 3. 오. 그리고, 얘를 누르면, 잠시 멈추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무들 아침마다 저는 뿌려주거든요 멀리 멀리 오네 이렇게 샤워 캐디 제품 저랑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이 제품이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드리는 링크 를 가시면 워디즈 펀딩 알림 신청하기가 아마 뜰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해 놓으시면 펀딩이 시작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림 문자가 갈 거예요. 참 좋은 제품 5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림 신청, 알림 신청 꼭해 놓으시고 좋은 제품. 착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전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